크리스 파이 크리스 파이 크리스 파이 크리스 손오공도 개바, 개간지 있지 않을까? 전 마법뽕 쓰는 카일이요 <웃음> 잠깐만 마법뽕 쓰는 카일이면 은야 카일은 새사슬을 쉐리 묶어야 되는데 그지 지금 도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도감으로 바꿔서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일린입니다 레이첼 어, 레이첼 와이 이렇게 예뻤는데 계속 진짜 사심이 자꾸 생기네. 자 명사수 레이첼. 자 기존 창 쓰는 제이브. 석궁 쓰는 제이브. 자 스파이크 도끼 스파이크. 거대한 총 포쏘는 데이브 스파이크. 건방 루디. 피오딜러 루디. 쌍검 크리스. 도 에이스. 장궁 에이스. 여포. 아, 여포 궁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포가 적토마타고 피바람에다 찍어버리는데, 진짜, 와, 그때 좀 지리긴 하더라. 카르마. 와, 카르마 개잘생겼노? 개세 보이죠? 카르마. 자, 그 다음에, 어, 장궁 쓰는 태호. PVP에서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다음에 이 태호가 뭐더라? 부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마법처럼 막 나가던데, 어. 자, 그런 태호도 있고요 자, 세인. 와 세인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죠 아마 나오면 최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세인 써보면, 그 여러분 직접 써보면, 써보면 알거에요. 타격함이 칼 소리가 샤샤샤샤샥 나는데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약간 소름이 살짝살짝 끼치면서 세게 들어갈때는 코로나 타격감 보여니다 스놀레드 아까 여기까지 우리 봤지? 스놀레드 아, 델론지에 죽기 전에 델론지죠. 카구라 이건 이제 좀 악사 카구라 같은 느낌이 거죠? 요게 이제 우리 포람, 포람. 찍어버리는, 와. 자, 에반입니다. 여러분, 에반. 자, 어떤 아주 아주, 아주 정직한, 어 정직한 아, 그런 느낌. 탱커. 헤리. 얘는 이제 신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헤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르비누스. 신캔 것 같죠? 아마도. 오대 수호령 텐 신긴 거 같아요. 그다음에 페루스. 그 약간 우리 저기 저, 야, 그만 누구? 저기 그만 누고 저기 저기 저기 어? 룩룩룩룩어룩 룩. 룩, 룩, 룩, 어, 룩, 룩. <웃음> 야, 룩은 아닌데. 어, 그쪽 종족. 종족이 그쪽 종족인 거 같아요. 그지 어. 오스카 일마가 그 스토리 시나리오 보니까 됐나? 약간 삭하더라고. 일마가 빌런 쪽인 거 같은데. 일마가 델론즈로 막 변신하는 걸 보니까 그렇 빌런 쪽에서 좀센 놈인 거 같아요. 오스카. 자, 루시아입니다, 여러분. 아 좋아 얄밉게 생겼으면서도 되게 귀여운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게 좀 근데 좀 사랑스럽달까? 약간 그런 느낌 좀 들고요. 파스칼입니다. <웃음> 파스칼도 딜 한번씩 오졌는데 그제 자용제 미르 용제 미르 자 준호의 소녀사일이죠 소녀타일 약간 스킬 써봤는데 약간 세보이더라 느낌이야, 약간 느낌이. 자, 온이 이제 약간, 약간, 몹 쪽으로 가는 것같고요 뱀파이어 로드, 뱀파이어 로드. 판다 양조사, 우리 쿠푸 팬더가 많이 화가 난. <웃음> 팬더 하면 저 또, 있잖아, 어? 아, 게 후회인가? 칭타 후회인데 많이 화, 예, 수련을 많이 했나봐. 눈썹이 더 강인해 보이는데. 이야, <웃음> 오, 추억 돋네요. 자, 오, 야, 이게 이제 레이피어 스는 레이피어 스는찐 레이첼 로나네요 아레이첼나 치마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걸왜 항상 바지를 고집하셨을까? 그다음에 이제 탱커 건방 쓰는 레이첼 건방 레이첼, 그다음 스파이크 탱커 스파이크입니다. 아까 우리 써봤죠 대검 루디 대검 루디 겁나 큰 대검으로 후드 치는 대검 루디 대검 크리스입니다. 와 우리 크리스 형은 이 대검이지. 아. 지옥으로 초대마. 하 그랬어요. 멋져요. 자, 린 이제 태생 삼성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네요. 태생 삼성 정도로 내려가게 되겠고 자, 린 용재강림 린 태생 삼성이네요. 사성 린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순간 스치기도 하는데 린이 삼성으로 머물 것 같지는 않거든. 자, 에이스입니다. 여기는 삼성 에이스입니다. 엄청 큰 창을 쓰는 에이스네요. 창 쓰는 에이스. 이건 삼성이라는 거. 스노레드도, 삼성 스노레드도 있습니다. 요거 크리온. 요거는 크리온 내가 처음 보네. 크리온. 에바. 삼성 에반 딱 처음 시작하는 그런 어떤 모, 모험가 에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용기의 모험가. 그 다음에 카린입니다. 우리 아까 봐서 이게 가맹을 새로웠던 카린입니다.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다. 카구라. 카구라. 요거는 이제 그, 검, 저, 저 큰도 쓰는 카구라. 어. 와, 도 색깔 좀 봐. 어. 요거는 이제 부적 쓰는 카구라로 보이네요. 삼성, 태생 삼 근데 의외로 여러분 옛날에 내가 세나들, 세나2도 해보고 했지만 의외로 태생 삼성이라고 무시하고 있었다가 얘들 빠르게 초월해가지고 쓰면 얘들이 더 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런 기억들. 어, 어떨지 모릅니다. 자, 리나입니다. 여러분. 리나요. 예? 잘 살았나? 와, 전 여친 보는 기분이고, 리나. 하하. 그래, 맞아. 어딘가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성격에, 어, 그 감성을 또 담아서 연주를 잘하는 그런 악사, 리나입니다. 어, 존예다, 진짜. 이러면서, 그지? 어, 왜 이렇게 예쁘지? 약간 이런 그늘 있는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어, 되게 예쁜데? 자, 그 다음에 스노우드. 아까 뽑기에서 나온 그게구나, 스노우드. 계절 생긴 엄마 이거. 야, 엄마 이거. 야, 이 메이크업 했는데 이거 봐 봐. 눈. 어, 아이돌 메이크업 했는데. 어, 거 봐라. 무심한 듯 하면서 사실 굉장히 너 인기 신경 쓰지. 저기. 야, 멋있네요. 스노우의 동생이야? 아! 아, 아, 아 우리 그스토리 옛날에 그 만화책. 아. 아 스노우드. 야, 세상에 얘들을 만나 볼수 있다고? 그 웹툰에서나 봤던 걔들이잖아. 와, 눈에 광음 광음 표시 된거지 움직여 봐 봐. 광음 광음 바뀌좀거봐 봐. 퀄리티는 진짜. 어, 레디센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굉장히 좀 불안감이 감도는 그런 친구다. 이번 거 신경 많이 쓴게 보인다. 이랬는데. 그치, 그치. 그렇습니다. 형을 그렇게나 질투했죠. 와, 와! 옛날에 내가 막 스토리 정리해서 올리다가 아, 갑자기 막 그때 생각이 막 스치네. 오시즈. 이 약간 빌런 쪽인 것 같은데. 어, 빌런 쪽인 것 같아요. 그죠? 아리아. 아리아. 단검으로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팡. 격투소녀, 팡입니다. 안시, 안시. 자, 겁나게 두들리 맞게 생겼는데. 약간 <웃음> 되게 센데, 우리 주인공의 희생양이 되면서 주인공이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같이 생겼는데. <웃음> 그런 느낌 와트. 요런 애들은 삼성인데도 은근히 셀 수가 있어요. 모른다. 모른다. 이런 느낌. 멜린. 야, 눈썹, 야, 눈썹 짱구 눈썹 실화냐? 어, 라딘 라딘 오데오 이제, 이제 몹이다 그지야 몹도 제법 이게 막 움직임이 막 살아 숨쉬노 나가 두드리 패고 싶게 생겼죠 딱 봐도 아, 베인 아 얘들이구나 내가 그거 한적 있거든 지금 2 0 몇단계까지 간거 있는데 거기서 얘들 보스로 나오더라고 두드리 패기 좋다 어. 웨울프 어, 물의 암살자, 요런 애들 이제 딱 봐도 알지? 몹들이지, 몹들. 이제 우리의 경험치 카드들이지, 경험치 카드들. 서큐버스. <웃음> 맞아. 저렇게 착한 미소로 어, 밤에 이제 홀리겠지, 남자를. 홀렸을 때, 홀리면 어떻게 된다? 저 채찍에 후드를 터진다. 반갑다, 서큐버스야. 우리 크리스의 부하들. 이쁘다, 근데. 잠몹 어, 콜이 오우야 나오네. 잠몹인데 왜 이렇게 이뻐? 어머머머, 잠깐만, 어머. 어, 나, 나, 나, 형, 거기 본거 아닌데. 거기 본거 아닌데. 큰일 난다, 여러분. 두근거리면 안 돼요. 서키버스한테 홀리면 어떻게 된다? 전기다 빨리고 죽는 거야. 눈나! 이런데 벌써 홀렸구나. 조심해라. 오늘 밤에 꿈에 나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자, 어, 서키버스 속성별로 있는 거 같고요. 어, 속성별로 있고. 야, 무기별로도 있어. 서키버스 잠몹인데도 무기가 바뀌었어. 채찍에서 이번에는 이걸로 바뀌었어. 그지? 이거 뭐고, 이거. 뭐, 해골 바가지로 바뀌었어. 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으면 안 홀리면 <웃음> 결혼? 이러면서, 어. 여기서 막, 막, 그 원거리 공격, 이거 날아올것 같아. 그지 자, 물의 석궁병. 야, 전목들반갑고요 신나게 패줘야 될것같 생긴 놈들. 거물님. 물의 검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 봤네요. 그죠? 어, 다 봤네요. 하는데 석교수또 나왔네. 이 누나가. 자, 이 누나는 이제 나스로 찢어버리는 그런 누나가 되겠습니다. 오, 서큐브스 많다. 나서큐채찍 so 어.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어, 어. 물의 건병. 이제, 예. 몹들로 가고 있습니다. 아, 다 봤네요. 지금 공개되어 있는 라이너 부분들 다 봤다. 그죠? 이제, 이제 뭐, 카일 궁금하신 분 나중에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다크나치 플라튼이랑, 막, 이렇게 실 어, 실베 같은 것도 막, 어, 오, 우 추억도는 이름들 많네. 도강구경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어. 약간 그 어떤 공식방송에는 없는 음,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 다좀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좀 많이 갔다는 건 뭐냐면 도전을 보면 무한던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어, 이거를 29단계까지 깼어요. 29단계. 여기서 이제 내가 루비도 좀 모으고 한 거야. 나가 이런 애들 막 보스로 나옵니다. 어! 야! 나왜 이걸 못? 뭐... 못 깨닫고 있었지? 깨고 있으면서? 야, 손노공 일러가 있네. 어? 자, 오, 나오나? 야, 손노공 일러가 있네. 연희도. 야, 연희 이거, 이런 취향 또제격당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이거 취향 제격당하는데 잘못하면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야, 오공. 야, 이 오공, 오공의 오만함이 아주 잘 드러나지 않을까. 어? 야, 시걸레가 바쁘네 스테이지가 일러를 조금씩 완성시켜가는 형태네. 어, 그렇네? 어, 여러분 눈치 개빠르네. 어, 나그 생각 못하고 그냥 막 깨고 있었어. 그냥 깨는데 도취돼가지고 이거 깨면 뒤에 일러를 더볼수 있겠는데? 누가 등장할지 어린이 이게 참 사실 되게 좀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갈비뼈 선 살짝 드러나는 느낌 있지 그 느낌 자 거기까지 마도록 하고요. 신캐드. 야! 델론즈! 아, 델론즈 형 어디 갔나 했네. 여기 있네. 스노레드로 만족 못해요. 우리 델론즈로 나와주세요. 델론즈 보이고 있고. 나스로 찢어버려 주셔야지. 설명 나네 영상 설명 나네 지금 사전 예약이 있는데 그 링크에서 한번 하시고 그 링크로 하면은 어, 레이첼 영웅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레이첼 영웅카드 받을 수 있고 어, 또 핸드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타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 한번 또 하세요. 거기서 보상 또 따로 또 100% 강화 재료 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다 받을 수있습니 여긴 내게 맡겨 기다렸다 세븐나이츠의 힘을 이어받은 계승자의 송이대 그 정도 힘으로 감히 나에게 맞서겠다고 <웃음> 계승자라면 일곱 영지에 대한 전설은 알고 있겠지 과연 세븐나이츠 일곱 영지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하지 <웃음> <웃음> 안녕? <웃음> 놀랐어? 앞으로 플레이하면서도 날 만나겠지만 미리 도와주려고 나타났어 일곱 영지를 방문하면 일곱 영웅들이 계승자인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각각의 영웅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맞추면 계승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계승자 자격 테스트를 위해 영웅들이 엄청난 선물도 준비했다던데 24K 황금으로 만든 세븐나이츠 영웅카드, 아이패드, 왕복항공권의 호텔 숙박권, 게이밍 헤드셋, 아이스크림에 커피까지! 하, 하, 아무튼! 엄청 많다고! 얼른 일곱영지로 가봐! 진짜 좋겠다! 일곱영지를 어떻게 가냐고? 세 레볼루션 사이트에서 이벤트 페이지를 가면 일곱 영지 계승자 자격 테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모르니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둘게 네이버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 검색해서 이벤트를 확인해봐 사전 등록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그럼 행운을 빌게! 또 보자!